반갑습니다 한국타전입니다 뭔가 호텔에 와 있는 것 같죠? 오늘은 이 남산 근처에 있는 보이시나요? 신라호텔에 왔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신라호텔에 온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워크샵 차원에서 이렇게 신라호텔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면서 또 언제 이렇게 이 비싸고 좋은 신라호텔에 와보겠습니까? 그래서 한번 같이 방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Let's 츠고 일단 딱 들어오면 이 조형물이 보이는데 100% 다이아몬드 가 아니고 그냥 아크릴이래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소리가 들리나 해서 봤더니 아우 뭐 하프를 아주 라이브로 연주해주시고 계셨죠 아, 정말 듣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평범한 어떤 호텔의 복도고요 저는 930호에 묵었는데 띠리리 자 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면 아, 뷰가 상당히 좋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시면 아 남산타워 바로 보이죠 정말 속이 뻥 뚫리더군요 왼쪽 아래에는 어바나일랜드라는 수영장이 있었고요 아 뷰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요새 누가 또 손으로 블라인드를 합니까 리모콘으로 작동되는 이 블라인드고요 아 다음날 아침에는 어, 비가 왔었네요 어 분위기 있어 그리고 반대편 전망이고요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굉장히 좋죠 예. 이 이제 로션과 샴푸 그리고 뭐 바디워시인데 이건 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챙겨가 줘야죠 또 이제 자취생이니까 챙겨가 줘야 되고 이렇게 욕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거울은 뭐에 쓰는 건지를 모르겠네 화장할 때 쓰는 건가요?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이 체중계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체중계가 있는 봐요. 이런거 안 열어볼 수가 없겠죠 와 이거 뭐야 이한 병에 얼마인지 가늠도 안되는 이 양주들과 옆에는 와인도 있네요 티백 그리고 냉장고 음다 돈이죠? 예. 네. 먹는거 아닙니다 물 빼고요 그리고 뭐 딱히 특별한건 없는것 같은데 침대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아 편안하네요 <웃음> 자 드디어 조식입니다 진짜 빵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렇게 집어갈 수도 있고 썰어갈 수도 있게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인데요 정말 넣어서 먹을 게 진짜 많았고 뭐 각종 볶음 야채들이 있었고 훈제 고기도 있었고요 와 연어인데 없어요 다먹어서 없어 사람들이 다 가져갔어 그리고 이렇게 샐러드와 드레싱도 준비가 되어있고 아이 딤섬이 진짜 저거 보세요 입에 넣었는데 이제 톡톡 터지는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딤섬 정말 맛있었고 이런 맛있는 뭐 볶음류 요리가 아침인데도 많았고요계란후라이고요 이렇게 계란을 이제 까나죠 대가리만 그리고 이제 튀김류도 있었고 아 중요한게 이 그릴 요리 이 소세지 두께보세요 이거는 베이컨이고 마른 베이컨 그리고 대망의 스테이크 믿어지십니까? 조식의 스테이크라뇨 그래서 저는 한 그릇만 먹었 아두 그릇 정도만 먹었고요. 어아 사실 세 그릇 먹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, 신라호텔 이렇게 한 바퀴 쓱 둘러봤고요. 이번에는 워크샵으로 왔지만 먼 미래에 정말 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곳을 휴가 때올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 한국 타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짧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린 다음 영상에서 보자고요. Have a nice day. Da-da-da-da-da! d a d a d a d a d a a d a